네 안녕하세요 초호입니다어 요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파이썬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하나씩 입문부터 활용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, o p e n cv 모듈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경우를 어, 뭔가 이제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뭐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영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입혀서 거기서 이제 자동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, 그나 여러 가지들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, 뭐 AI, 그 다음에 뭐 AI 비전,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를 또 AI 형태로 해서 또, 또 다른 어, 동영상하고 이제 합해서 뭔가 조작된 영상들을 만든다. 뭐, 이런 여러 가지들도, 어,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 비전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,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OpenCV를 이용을 해서 이제 또 파이썬이라는 예, 도구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강,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. 음, 저도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어, 고급 강의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. 우선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 GUI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입문도 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파이썬 3 환경이 이제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.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터를 뭐 파이썬 파이참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파이썬 i d l e 를 그냥 기본으로 사용한 것을 좀 선호를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. 콘솔을 하나 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OpenC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. 그래서 오픈 e c v 그 pip install 그다음에 오픈 CV, 오픈 CV 파이썬이라고 하시면은 어, 설치가 돼요. 어,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영상 처리라고 해서 그 대학교 때, 대학교 때이 C 언어하고 C++ 언어로 영상 처리하는 것들을 좀 어, 배우긴 배웠어요. 어, 대학교 때요. 근데 지금 이제 파이썬이 워낙 이제 그 라이벌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파이썬으로 어,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파이, 그 pip install python 파이 p 오픈 cv 파이썬 하고 설치하시면은 이제 관련된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가 파이썬 입력을 하시고요 모듈이 제대로 불러오는 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import 그다음에 CV2라고 하는 명령어로, 그 다음에 cv2 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명령으로 이제 어, 불러옵니다 그래서 import cv2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2 그 다음 버전 정보를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모든 모듈들의 그런 버전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. 그럼 4.5.1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되셨죠?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다, 다 설치가 된 것이 확인했기 때문에, 파이썬 앞에서 입문과정에서 했듯이, 저희가 파이썬 i d l 1를 하나 여시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서,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. 아 그리고 이제 pip 인스톨에서 우리가 opencv를 사용할 때요.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 추가 엑스트라 모듈을 포함한 패키지 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설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pip 그다음에 인스톨 그다음에 open cv 어 컨트리브 예 컨트리브 파이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를 해야만이 뒤에 저희가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걸 제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 을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두 개, 두개 우리가 pip install opencv python 하고 그다음에 opencv contrib python 하고 이것을 두 개를 설치하시고 난 뒤에 IDLE를 어, 열어서 이제부터 이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아이델리를 하나 열어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 이렇게 어,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코드가 이제 아, 아직은 네, 작성이 안 됐고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mpany.png 파일이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이렇게 같은 경로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컴페니를 열어보시면은 저 회사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게 저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,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래서, 어,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딩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입력을 할 것이고요. 코딩이 길어지면은 이제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So, import CV2, 저희가 어, 모듈을 불러올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 코드, 소스 코드는 금방 저희가 만들었던 컴 a 니 y p 지 파일을 불러온다. 그래서 변수 값에다가 넣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미지라는 변수에다가는 저희가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리드한다라고 해서 im read, im r 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를 그래서 im 그 이미지를 리드한다라고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불러올 겁니다. 불러올거고요. 그 다음에 CV2 또 이미지를 나는 보겠다, 보여주겠다라는 소리고요. 앞에 있는 이 부분 예, 컴패니 이미지라고 제가 쓴이 부분은 뭐냐면 후에 제가 창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. 예, 창이 나오고 일단 이미지를 보여줄건데 이 위에 표시되는 타이틀입니다. 이것은 앞에는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을 뒤쪽에다가는 앞에서 만들었던 요 객체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될거예요 어, 굉장히 쉽죠. 그래서 불러와서 리드를 해서 나는 보여주겠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보여줍니다. 이미지가요. 보여주는데 저희가 CV2를 이용해서 Wait Key 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키 값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 어, 뭐 스페이스나 엔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띄운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어,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VT, 그 다음에 데스트로이 올, 올그 다음에 윈도우 이렇게 합니다 어, 파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윈도우즈에 대해서 종료, 예, 다 종료를 시킵니다 자,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불러봅니다 어,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이 OpenCV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. 예, 잘돼 있어. 예전에 C 언어로 짤 때는 어, c 하고 C 언어로 짤 때는 굉장히 길었거든요. 코드가 굉장히 길었고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파이썬으로 오니까 어,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어, F4 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. 런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. F4 키요. 그래서 F4 키를 누르시면은 어, 이렇게 이미지를 예,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어, 이미지가 너무 커버리면요 어, 이게 창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미드값하고 헤이트값 넓이하고 높이들을 정하지 않았죠 옵션에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창이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이제 하나 좀 잘라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제가 누르면 은 이제 파괴가 됩니다 네, 다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,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이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OpenCV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기본 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요거를 이제 컨트롤 C, 컨트롤 V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. 되셨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면은 여러분들 이 환경은 다 구식 구성이 구된 것이고요. 뭐 파이참이나 그런 에디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만약 뭐 파이참에서 어, 했다. 그렇다면은 파이점이라는 에디터에서 그냥 어, 모듈 설치하고요,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이미지들을 저희가 이제 필터링 기능이나 여러 가지 어, 속성들을 이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